안녕. <웃음> 정말 <웃음> 못하겠어요. 맨날 인터넷에 듣는 말만 해갖고. 다시 철판을 깔고. 난 프로다. 오케이. 안녕. 난 배구 선수 김희진이라고 해. 오늘 뷰티풀 11월로 촬영하러 왔어. 지금 내 인스타 볼 건데 같이 볼래? 아마 얼굴은 안 나온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잘 기억 안나요 너무 오래서 볼까? 아. 친한 선배랑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엉격결에 이제 싹 찍었는데 너무 인생샷이어서 바로 올렸지. 그게 내첫피든인거 같아. 옆모습이나 뒷모습이나 얼굴이 안 보여야 그래도 느낌이 좀더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좀 자신감이 생겨서 얼굴도 많이 노출하려고 해. 아. 셀카를 못 찍겠네, 아직까지. 이게 각도를 못 잡겠어, 나는. 나는 아무래도 이제 운동선수니까 좀 스포츠에 관련된 광고를 찍고 싶긴 해. 예를 들어, 이제 M으로 시작되는, 뭐 A로 시작되는 브랜드나, 뭐 나는 다 좋아, 스포츠 브랜드는. 아이, 아이, 백수로서좀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연락주세요. 어, 나는 다들 의외라고 생각할 텐데, 스우파에서 지금 핫한 이정 씨를 보고 싶어. 정말 팬입니다 어, 나는 친구들하고 좋고, 나가서 노는 것도 좋은데, 운동한 후에는 잘안 나가. 너무 에너지가 방전되다 보니까, 요즘은 또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제 웬만하면 집에 있으려고 하지. 어, 집에서 별다른 건안 하고 그냥 뭐 배달음식 시켜먹고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스파도 보고 수업 파나좀 많이 돌려봐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좀 계속 돌려봐 음, 지금 당장은 포르투갈 유럽은 시합을 왔다 갔다 하고 여행으로도 이제 한 번은 갔는데 포르투갈을 좀 일정상 갈수 없는 일정이라서 못간게좀 약간 후회스러운 꼭 가고 싶은 그런 나라인 것같아 요즘에 새로 좀 내가 발견한 향수라고 해야 되나?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줘볼게 정말 작지, 정말 아담하게, 정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포켓 제품이라고 하지. 주머니에 넣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부피가 항상 어디든 뿌릴 수 있는 향수인 것 같아. 이게 탁슬리에서 나온 블루맨이나 펜저리라는 제품인데 어, 내가 기존에 좋아하는 향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산뜻한 향이 좀 많이 남아서 좀 나같이 편하게 입는 편한데 이제 옷 두께가 좀 있는 친구. 저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향수인 것같아 <웃음> 고마워 주셨던데 라 오케이. 와와 와, 근데 진짜 많긴 한데 여기서 다섯 개를 뽑으라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뽑아보고 했어. 약간 서류 보듯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자 어? 나 골랐어. 공룡은 팔이 짧아 김희진 선수님의 매력에 박수를 치지 못해 멸종되었다. 너무 귀여운데 이거? <웃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랑 3행시라고 해도.. 구행시 맞으면 사랑의 희진아까지! 10행시! 무력파 주접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거. 언니 저는 주접을 잘 모르겠고 그냥 계좌번호 한 번만 올렸다비싸게주면 그다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귀엽잖아 이런 거 내가 해좌만 올려줄 것 같지? 딱안 올려줘요 또 고마워요 마음만 받을게요 김희진을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김신이 여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신데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희진아 사랑한다 우주가 너위에 태동했고 약간 이런 건데 이건 내가 한번 봤었어 유튜브에서 이별 보고 엄청 웃은 기억이 나 이분들에게 저랑 똑같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향수를 선물해 준대. 어... 나는 항상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나를 알게 된 사람들이나 내가 알게 된 사람들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이라는 말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내 인스타그램 다 들어온 사람들은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싶어 나의... <웃음> 반말이 이렇게 있는 거였나? 팬들, 니네 주접잔들아 나의 뷰티풀 화분 잘 봤니? 이쁘게 <웃음> 봐줬으면 좋겠다 오늘 인스타그램 함께 봐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길 바래 나도 사랑해 지적던들아내 팬들아 <웃음> <웃음>